멍청이야 r e 눈눈눈눈통 o no, no, no, no, no, no, no, n 검들검들검들검들검들저들 깜들, <목소리> 깜들, 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습들다들 깜들, 어? 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깜들, 하나더와 그냥 달린다. 최소현이 2턴인데 이거 문채련님 1턴인데? 중중 KDS 반 같은데? 눈통 온다. 거만아 거만나 거만하죠 안돼 아분승리하셨다 플레이 오차량 어, 하요 중 꽝마 검둘 이상. 잉 하나, 잉두 개. 박스까지 안 먹은 것 같다, 아직. 검 올라온다. 검색 있어요. 뭔 총이야. 검짤. 상관 있으나? 어? 아, 아니에요. 충분히 보여주고 충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 어 역시. 아, 코너 조심해라. 빠질게아직해나 포가나. 아이. 가보 가가 저기. 어싫어요 센조로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이거 어으 수가 없었다 으리 으아, 이 판에 아 많이 으아, 으 왼쪽이다 아직게 눈통 하나 눈통 하나 눈통 711 어, 가보기 한번 봐주세요 가보고 있어야 돼. g Tong, Tong, Tong, t 이 n g Tong, Tong, Tong, Tong, Tong, 오 o n g t 이 n g Tong, Tong, Tong, Tong, t o n 없음. 누나 누나 없다 이거 잠깐만요. 계단 뛰하나 힝두개. 줘야 된다 트럭 뒤에서 보면 되잖아요. 팀 소영이 트럭 뒤에서 있으면 되잖아요. 나이리사. 아, 문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직 어. 스나 잡아 가지고. 저기 스나 혼자 아닌가? KD스. k d 형 님. KD스 무슨 뜻이지? 이니셜인가? 이 아, 전진할 느낌이다 이거. 아, 빙하나. 건물 네. 쪽에 빙하나. 건물 쪽에 빙하나. 알피 네, 온다. 템피.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아, 이모네. 가만히. 아빠 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 아, 괜찮검 아, 는 사람 없나 우리?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군이 하셨습니다. 좋고요. 아이고, 들리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팅화이오겠 안보인다 1박 하나 오, 어, 가나 가나? 보여주나? 보여주 확인 문 패스 이박 어, 그니까. 2, 눈내눈는 어. 오케이 눈을 배 있었나, 혹시? 야누베트 룰루베트, 지통 눈, 가보, 가보, 가보. 이모토, 이모니이모니이모니이모 이모토. 이모토. 이모토. 이이모 이모토. 이모 이모토. 이모토. 이모토. 이모다이다 검색 빠졌다. 일문 패스. 일문 패스. 아, 빨리. 네. 아, 문숨 아, 네. 들어갔네 어, 아,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네. 음. 작업본다 나본도 내가 볼게. 녹파포가나? 눈파스포가나? 네. 아, 하나 스슷하네 공격에든 분 공격은 한번다 튼으나. 공격스는 하나 올라가고 그음 위로. 나나왔다너나왔다 나타나. 나나나나나나 검들 검들 검들. 검들 검들 다 응. 음. 음, 이게 생겼어. 피 하나. 저드 반인 것 같은데. 음, 뭐. 눈드 반인데? 누가 있지? 아 이구나. 오기가 어, 맞네. <웃음> 계단.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웃음> 아 여러분 근데 이거 맞나요? 이거 점수가 6대 1 나면 안 되는데. 세이브를 하면 안 됐다. 피가 너무 좋아 우리가. 어, 자신가 가나요? 팀 찬도 애캐시네. 아, 뭐야? 아, 나이스. 아군이 숨다 아, 페어 <웃음> 아, 아, 플레이 해야지. 아, 순간 잠깐 나도 마, 뭐가 잘못 본거 같은데 뭔가. 아, 센서 고장인가? 아, 마 센서. 센서가 고장 났었구나. 잠깐. 톱 아하. 나 가나다. 길게 핑두 개. 중불 오겠다 중불 왔다 중불중 아, 아, 뭐? 좀... 아, 그... 계단 밀려있는건가? 어, 뭐야 이 사람 어우, 진짜 놀래라. 아, 문... 아이고, 이거를. <웃음> 아,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하... 아... 세이브를 안 했어야 됐나?